안녕하세요. 스마트폰 교육 콘텐츠 연구소 이동윤 대표입니다. 자, 오늘은요, 어,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평소에 어, 명함을 자주 사용하게 되시는 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앱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보통 명함하면 또 이렇게 서로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자리에서 주고받으면서 뭐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인사도 나누고 뭐아는 사람인지 정보도 없고 뭐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. 요즘은 디지털 명함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또명함이 워낙 많이 주고받으니까 그명함을 관리하는 어플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어 오늘 소개해드린 명함 관련 앱은요. 어 상대방과 통화를 하고 난 다음에 어그 상대방의 휴대폰으로 바로 미리 만들어놨던 명함 정보를 자동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앱이 되겠습니다. 자 일단 앱을 한번 살펴보면요, 여기 중간에 보이시죠? 여기 명함 발송기라는 요 앱을 사용하게 될 건데요. 앱스토어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일단 명함 관련 치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. 명함 관련해서는 다음에 한번 소개해 드릴 건데 여기 있는 이 리멤버라는 앱도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. 그리고 뭐 이런 명암 스캐너 이런 것들도 설명을 한번 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오늘 설명드릴 것은 여기 보면 통화 후에 자동 명암 발송, i m o b i 명암 발송기라는 앱이 있죠. 요거를 한번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저는 이미 깔려있고 사용하고 을 있는 앱입니다. 다운로드 수는 한 5천 명 정도 되구요. 평점이 제법 높습니다. 그리고 앱이 만들어진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은 것 같아요. 자, 자세히 자 알아보기 보시면요. 어... 명함이나 판촉물, 명함도 되고 판촉물도 되고 이런 이미지들을 통화한 후에 그 통화한 상대방에게 자동으로 발송해주는 어플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. 뭐... 보험이나 분양, 자동차, 렌터카, 뭐 영맨들을 위한 필수 어플이다라고 돼 있네요. 자, 한번 이 내용들은 스토어에 가서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고요. 일단 저는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바로 열기 눌러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명암발송기 자, 앱이 깔끔하게 생겼습니다. 일단 처음에는 메뉴가 명암등록, 그 다음에 뭐 내가 명함을 여러 개쓸 수도 있고 판촉물을 여러 개쓸 수도 있으니까 명함 관리 발신 기록 누구한테 명함을 보냈다 뭐 설정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. 일단은 명함 등록을 한번 눌러볼게요. 자, 명함을 등록하라는 화면이 나옵니다. 요 중간에 그림 표시랑 요 플러스 버튼 있는 요 부분 보시면요. 예, 폰에서 이미지 가져오기, 뭐 PC 이미지 가져오기 있는데 아무거나 눌러주시고 저는 어. 제가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 모두 홈페이지에서 그 명함을 자동으로 만들어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간단하게 명함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런 걸 써도 되고요 아니면 어, 실제 메종이 명함을 사진 찍어 놓은 걸 이용을 하셔도 되겠죠 이렇게 틀 안에다가 적당한 크기로 집어 넣어 주시고 그리고 뭐 확대 축소 확대나 축소 이런 것도 됩니다 그리고 뭐 회전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 회전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가능하겠죠 자 이런 것도 되고 뭐 크기 조절로 되고 뭐 여러가지 다 됩니다 이렇게 양손가락으로 해서 이렇게도 조절할 수 있고요 자 정확하게 맞춰 주시고 저는 한 요정도 해서 qr 코드 가리지지 않게 요정도 사이즈로 넣어보겠습니다. 뭐 하다가 잘안 맞으시면요. 그냥 껐다가 다시 또 켜시면 제대로 또 맞아요. 이렇게 자 가져오기 에서 아, 미리 만들어놨던 종이 명함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면 을 됩니다. 자, 여기 틀에 딱 맞게 넣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예, 이 정도면 되겠죠. 예, 그 다음에 상단 부분에 있는 체크 버튼, 완료 버튼 있죠? 누르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하시면 이 이미지가 등록이 이렇게 됐어요. 상단에 보이시죠? 이만큼 등록이 된 거고요. 그리고 밑에는 명함 제목. 뭐 명함 제목은 자기 이름 써도 되고 아니면 뭐이 명함을 구분할 수 있는 아무거나 넣어주면 되겠죠. 뭐 모두 명함이라고 저는 입력을 하겠습니다. 자, 됐고요. 그리고 뭐 내용은 안 넣어도 상관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명함을 기본 명함으로 할 거냐? 뭐 설명이 나와 있는데 기본 명함을할것 같으면 여기 체크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이거는 알아서 하시면 될것같고요자 여기까지 다 끝났으면 상단 부분에 있는 요 부분 클릭 하시고 터치 하시고 자명함 관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방금 만든 게 하나 이렇게 나와 있지요 저는 이전에 한번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똑같은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뭐 여기다가 다른 명함들 여러 개 넣어 놓으셔도 돼요 뭐 직업이 여러 개이신 분들 있을 거고 명함이 여러 개인 분들도 있으니까 그거 중에서 어느 걸 기본으로 하겠느냐 요런 것들만 예, 발송 기본 명함은 이걸로 하겠다 요런 것들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뀌었죠 지금 기본 명함으로 다시 뭐 이렇게 눌러서 플러스 여기 누르면 또 명함 등록 할수있고요 바깥에 나가서도 명함 등록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설정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설정인데요 아무나 하고 통화를 했다고 해서 명함을 자동으로 막 발송하면 안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설정으로 들어와서 자 문자 발송 허용 요 기능을 반드시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어 차단 대상 허용 뭐 이런 것들은 굳이 할 필요 없을 것같고요 중복 발송 허용 같은 대상이 여러분 발송한다. 이게 필요할까요?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자동 발송 요거는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안 하시는게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통화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한테 명함을 꼭줄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그냥 무작정 보내시고 싶으신 분들은 자동 발송 요거 하시면 되고 아니면 꺼시면 됩니다. 그리고 나머지 기능들은 그닥 필요가 없는 기능입니다. 자돌아가서요자 이제 다 됐으니까 한번 써봐야겠죠. 앱 닫아주시고 제가 임의로 전화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. 제가 휴대폰이 하나 더 있거든요. 그래서 제 휴대폰으로 여러분 들 장난치시면 안됩니다. 자, 이거 제 휴대폰. 사실은 손목식입니다. 예. 스마트워치로 전화를 걸어볼게요. 자, 이렇게 전화를 쭉 겁니다. 뭐 제가 받을 거예요. 받고 나서, 예, 수신을 했고요. 그리고 뭐라 뭐라 뭐라 뭐라 뭐라. 자, 통화를 했습니다. 자, 통화가 끝났죠? 그럼 이렇게 바로 뜹니다. 이 사람한테 명함을 보내겠느냐. 팝업창이 바로 뜨죠. 보내기 싫으시면 그냥 꺼버리시면 되고요. 요거 눌러서 꺼버리시면 되고 보내겠다 하시면 보내기 하시면 되고요. 아니면 이 사람한테는 앞으로 절대로 안 보낼거야 하면 발송 차단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혹시나 폰에 투넘버 쓰시는 분들은 요거 체크하시면 되고요. 자 보내기 한번 눌러볼게요. 자 이렇게 하면 이 번호를 쓰고 있는 사람한테 방금 통화했던 사람 있죠? 이 사람한테 예. 바로, 명함이 발송됐습니다. 자, 그럼 발송됐는지 확인 한번 해볼까요? 발신 기록 가시면, 자, 방금 11시 55분에 보냈다. 이렇게 확인이 되죠. 자, 체크하시고, 쓰레기통에 눌러주시면, 내역도 없앨 수 있고요. 뭐, 이런 기능들 있습니다. 그리고 그냥 남겨놓으시면, 이때까지 누구한테 쭉 보냈는지, 그런 거 바로 나올 것 같고요. 한번 건 김에, 아까 설정에서 이거 한번 해볼까요? 자동 발송 허용하겠다. 이렇게 해놓으시고 제가 전화를 한번 다시 걸어보겠습니다. 자 전화 걸고 있습니다 지금. 자 전화 받고요. 자 끊었습니다 다시. 자 그리고 나서 자 아무런 것도 지금 나오지 않죠.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알 수가 없죠, 그죠? 그런데 요 명함 발송기 들어가서 발신 기록을 보시면, 어, 방금은 자동으로 안 보내진 것 같습니다. 다시 한번 제가 해볼게요. 조금 세팅이 이상하게 됐네요. 네, 팝업 없이 자동으로 발송됩니다. 그리고 뭐 자동 발송 허용한다 안에 내용을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크게 문제없는 것 같고요, 내용은. 자, 자동 발송했다. 아, 중복 발송 허용을 제가 체크를 껐죠. 그러니까 같은 사람한테 계속 지금 안 보내니까 이게 안 되는데 이거 다시 켜놔 볼게요. 테스트 하기 위해서. 자 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보겠습니다. 자 전화 걸고 바로 끌게요. 전화는. 자 전화 받고 바로 껐습니다. 자 그러면 보냈느냐? 안돼 확인 안되죠 지금. 자 명화 발송기 들어가서 발신 기록 보면 예 방금 보낸 게 하나 또 떴죠. 아까 전에 는 55분이었는데 지금 57분으로 떴잖아요. 그러면 지금 이 번호로 쓰고 있는 사람한테는 두 번이나 지금 보냈다고 가로에 2라고 돼 있죠 그죠 두번 보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같은 사람한테 매번 이렇게 그 명함 보내면 짜증 날것 같으니까 중복 발송 회원 꺼놓고요 그리고 자동 발송 회원 같은 경우는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내가 확인이 안 되니까 저는 이것도 끊어을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지금까지 명함 발송기에 대한 어플 소개를 한번 해드렸는데 어 영업 하시는 분들께서는 요거 한번 꼭 이용해 보시면, 일일이 사람을 면대면으로 만나지 않을 때에도, 명함에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이 있잖아요. 그죠? 뭐, 물론 우리가 문자로 뭐, 주소를 보내거나 뭐, 이런 걸 해도 되는데, 명함에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보낼 수도 있고, 또이 명함을 등록할 때꼭 명함이 아니라도, 명함 사이즈가 되는 어떤 판촉물 같은 이미지를 보낼 수도 있을 거니까, 그런 걸로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여기까지 설명 마무리하고요 예, 스마트폰 교육 콘텐츠 연구소 이동윤 대표 이때까지 예, 강의를 재미있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여러가지 앱들을 소개하는 강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